안녕하세요. 별이들에신유치님들 안녕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숯불갈비와 약초밥상 한울탈이라고 한정식을 하는 집이랍니다. 한울탈이 들어가면 입구 정심 특선으로 돼지전골 콩나물찜 백반 1인 식사 가능하며 9,500원이랍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예약 손님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조용하게 나누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앞에는 정원이 이렇게 예쁘게 정원이 꾸며져 있답니다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멋지겠죠 이렇게 아, 디자인이 되어있어요 아, 정원이랑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 멋지죠? 음. 굉장히 크답니다 이렇게 공간들이 배치되어있어요 멋지죠? 여러 사람이 단체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배치되어 가 있답니다. 성원은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있죠. 여기는 겸손반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전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멋진 공간이랍니다. 정원 모습이랍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하늘타리. 가이자 먹어봐. 가위자. 가위자 요가자 먹어요. 가위자. 가위자. 가위자. 가위자. 가자 가위자. 가위자. 가위자. 가위자. 가위자. 자자가위 이게 작자이구나 가위자. 가가위 아, こに